닭가슴살 먹읍시다, 냥냥냥냥냥. 발톱 깡페니라고 고생했으니까요. 얼른 주세요, 얼른. 자, 가자. 응. 1번, 2번. 야, 아이고, 이거, 이거 야, 큰 돈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. 어? 엄마랑 언니랑 먹기도 드려야주 그냥, 그냥 먹으니라고 말이네. 아우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네. 먹어? 망고가 진짜 빠지면 다 어, 먹었어 진짜 먹어 빨리 먹어 나양 비슷하게 줬거든? 망고 부스 다먹어와와 망고 1등 망고 1등 와오 망고 뺏어 해, 먹으려고 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언니 거랑 엄마 거안돼어분루 2등 어. 애플 3등 우리 한타가 잘못 먹어 안돼 엄마 거안돼 엄마 뺏어 먹으면 안돼 저로 자기 이제 나무 밖으고 확인하고 아주 안절부절 안에 더먹으려고 근데 환타 고개를 안 들어. 고개 들면 뺏겨. 환 한타 짜내라. 빨리 먹지도 못하고. 안간살. 엄마랑... 우리보다 더 빨리 먹나? 진짜로? 야, 사람보다... 우리 퍼퍼기 아주. 좀... <웃음> 맞아 맞아. 빨리 사람 못 먹는데. 사람보다 더 빨리 먹어. 우리 진짜 퍼퍼기 아주 오래오래 응. 먹고. 아니 근데 애플이 망고가 진짜 잘 먹네. 근데 환타 진짜 꼭잘 씌워먹는다 몰라 엄마랑 똑같아 엄마도 초 빨리 먹어 잖아 진짜 엄마랑 비슷한 거면 응. 돼 왜? 확실히 뭐 맛있는 거 먹고 엄마는 별로 빨리 먹으면 돼 환타도 똑같이 빨리 먹으면 돼 <웃음> 환타 고기 대체 그건 벌써 다 뺏겼어 환타 그게 지금 튀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아 그랬지? 뭐 뭔데 먹어 언니들 준도 배터 어 아이고 한따 잘 먹었네. 한따 다 먹었어. 아이고 안한 승각이다고. 안따 없어. 잘 아, 먹었어 잘 먹었어. 천천히 먹었어 우리 한타는 누가 1등 먹었어? 아이고 망고가 1등 먹었어. 잘 먹었어. 그 다음에는 애플이가 2등. 애플. 애플 다 먹고 애플이 또뭔 사모네. 애플 이가 1등없 고, 3 등이 2 등도 고.